재활용 봉투를 사러 왔습니다. 재활용 봉투 사고 센터 가서 준비하고 수업할 거예요. 네, 곱창 먹는 데요 이거 무슨 2인분 같은 3인분 같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촬영 끝나고 걸을 겁니다. 새기, 새기. 오, 귀여워. 안녕. 대대는 <웃음> 우리가 보이지 않을 거야. <웃음> 열정적으로 찍어주시네요. 제가 또 잘하죠 이런 건. <웃음> 만에 건너보는 대교 어, 어. 서강대교 어, 어. 알아서 건너주세요. <웃음> <웃음>